네 이번 시간에는 혈당항상성 3부입니다. 2부에서는 어떤 공부를 했었어요? 예, 운동상황 공부했었어요. 운동상황. 그쵸. 운동상황에서는 혈당이 감소하죠. 그러면 혈당을 다시 예, 상승시킵니다. 요게 혈당항상성이에요. 그쵸. 이건 원인과 결과예요 너무 단순한거예요 운동을 하면 체온이 상승하니까 땀이 난다.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르니까 포만감을 느낀다. 예. 운동을 하면은 심박출량 심박수가 증가하니까 심박출량이 증가한다 이런 거는 그냥 일반적인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러므로 원인과 결과를 공부하진 않아요 공부를 하는데 그건 단순한 거예요 난이도가 낮은 거예요 근데 조금 정상적이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병태생리학적으로 예를 들어 운동했는데 체온이 상승하는데 땀이 안 난다 태선생을 봤는데 설레인다 뭐 이런 거는 정상적인 경우가. 아닐 수 있잖아요 서글프다 어. 설렐 수도 있어요 어. 어쨌든 어쨌든 그러면 신호의 연속 과정 있죠 요거 요거 즉이 반응을 유발시키는 신호의 연속 과정 요거를 뭐라 그래요 기전이라고 하는 거죠 메커니즘 요거 공부하면 요거 나오거든요 어. 그래서 요거 공부하는 거예요 여기서 어려움을 느끼거든요 근데 신호의 연속 과정이라는 건 결국 독자적인 과정을 연결시키면 돼요 뇌! 뇌혼자 혈당 상승시켜요? 아니거든요 간혼자 그짓합니까? 아닙니다 최장혼자 그짓 못해요 얘네들이 상호 연결돼 있어요 그걸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고 연결시켜주는 것을 신호 네. 신호의 수단 그건 뭐예요? 신경계 그 다음에 뭐예요? 호르몬 내분비계예요 신경과 호르몬 지금 운동 상황이니까 교감신경 항진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면, 그러면 펜좀주실게요 예, 펜이 <웃음> 떨어져 깜짝 놀랐어. 이럴 때 교감신경, 어, 땀이 확 나네. 식은땀. 운동만 했을 때 땀이 나는 게 아니죠. 식은땀이라는 것도 있는 거니까. 어쨌든, 여기 교감신경의 대빵은 시상하부죠. 그러면 교감신경의 절전섬유에서 아세틀콜린을 이렇게 분비할 거예요. 그러면 절우섬유에서 그 신호 받아가지고 췌장의 알파세포 자극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글루카곤 분비해요 그러면 글루카곤이 혈중으로 방출돼서 호르몬이잖아요 간을 자극하면은 간에 있는 글리코겐을 분해합니다 뭘로요? 포도당으로 분해하잖아요 그러면 이 포도당이 혈중으로 방출되죠 그러면 혈당이 상승하는 거예요 아 이런 거구나 요런 게 하나 있고 교감신경이 아세틸콜린을분비합니다 어디다 분비하냐면은 부신 수질에다가 분비해요 부실의 안쪽에다가 속질에다가 분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교감신경 절우섬유의 역할을 하는 어떤 세포가 있어요 크로마핀 세포 저는 이 크로마핀 얘기할 때꼭 빵이 생각 빵이 먹고 싶더라고왜 그런지 모르겠어 어쨌든 어쨌든 그러면 이 크로마핀 세포에서 에피네프린이라는 신경 호르몬을 만들어요 왜 신경 호르몬이라고 하냐면 신경에서 만들어서 혈종으로 방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얘가 알파세포 자극하고 글루카곤 분비해서 요짓을 또 한다라는 얘긴데 오늘 혈당항상성 3부에서 공부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은 운동 상황이 아니라 밥을 먹었어요. 그러면 혈당이 상승할 거 아니에요. 그럼 혈당을 떨어뜨리는 게 항상성이죠. 밥을 먹었다라고 하면 교감신경이 아니라 부교감신경입니다 그러니까 평화로운 상태예요. 그래서 식당에서는 막, 행진곡 틀어주고, 깽가래 치고, 그런 게 아니라, 느린 음악을 틀어준단 말이에요. 부교감신경은 평화상태예요 그러니까, 부교감신경이 항진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내장기관에, 그니까, 러이 상체의 내장기관, 부교감을 담당하는 거는 뇌신경 10번입니다. 예, 이거는 여러분들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기초폰에 보시면 돼요. 예, 뇌신경 10번, 이건 미주신경이에요. 베이거스 너브. 미주신경. 써볼까요? 베이거스 너브 베이거스 너브즉 미주 신경은 어디서 시작되냐면은 숨내, 예. 그다음에 연수 여기에요. 예. 숨내를 미 둘러 오브 롱 가타라고 합니다. 예. 뇌줄기 있어요, 뇌줄기. 이렇게 뇌줄기. 제가 시상하부를 여기 뒤에다 그렸어요 지금 시판 상 뇌줄기에서 이렇게 절전선유가길 거니까 부교감은 그리고 절우선유가최장에서 신입사 가지고. 아, 베타세포를 자극합니다. 그러면 인슐린이 분비돼요. 그쵸? 그럼 인슐린이 혈중에 분비해서 관과 골격근을 자극합니다. 골격근. 그러면 혈중에 있는 포도당이 간으로 유입되고 골격근으로 유입돼서 글리코겐으로 합성되죠. 그러면 혈당은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 근데, 근데, 아, 그러니까 미주신경에 의해서 인슐린이 분비되고 혈당이 떨어지는구나. 라는 건 알겠는데, 알겠는데. 그래도 남으면 어떡한다고요 참? 그래도 남으면 지방세포로 유입돼요 인슐린이 그러니까 인슐린 분비되면 지방 분해도 억제되는 거예요 음, 자 근데 혈당이 낮을, 혈당이 높을 때 이런 반응이 나타나죠 혈당이 높아졌을 때 그쵸? 근데 혈당이 낮으면 은부교감신경이랑교감신경 항진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근데 이 베이거스 너브는 혈당이 지금 낮아지잖아요 그럼 얘도 또 자극을 해요 얘도 또 자극을 받아요 이 미주신경도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 제가 기초편에서 미주신경이 두 얼굴이다 해가지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미주신경이 어떤 짓을 하냐면 혈당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은 얘를 억제시켜요 이 신호를 억제시키고 일로 가요 일로 일로 가가지고 아세틸콜린 분비해서 글루카곤 분, 분비를 얘도 자극해요 미주신경도 부교감 신경임에도 불구하고 네. 그러므로 이런 규명, 이런 역할들이 또 시험문제 나올지 안나올지 모르지만 일단 참고적으로는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 어쨌든 오늘은 인슐린 분비 신호 기본적으로는 기본적으로는 혈당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고 운동 중에는 감소한다라는 얘기죠 분비가 감소하겠죠 운동 중에 인슐린 분비가 증가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 네. 저는 항상 여러분들 편입니다